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낙원사업부 차영근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EF381SC 12형 기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EF341과 EF381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같고요 사양도 비슷한데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판이 시더가 아니고 스프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스프러스인데 아무래도 1 2현 기타고 줄이 많다 보니까 좀더 명료한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스프러스 상판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3 4 1 s c 와 같습니다 자, 픽업 부분은 CT4B2 네, 똑같이 사용을 했고요 혹시 이 프리앰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앞에 영상에서 EF-341SC에서 설명해 드린 CT4B2 프리앰프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F-381SC 모델 소리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12형 기타 사운드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매장에서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 마치 그 이펙터 코러스 같은 게 걸린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제로 와서 쳐보시면 좋겠지만 많이 와 보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소리를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81 SC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셨고요 EF381 같은 12형 기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고이프나 개방형 코드 마르페지오 주법 같은 거 연주하실 때좀 치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주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펙터가 걸리지 않았음에도 코러스가 걸린 것 같은 그런 예쁜 소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기타를 하나쯤 장만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타카미네 12형 기타 EF381 SC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